우와, 컷 편집 다 끝냈다. 어, 그런데 트랜지션을 넣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어떻게 넣고 있지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집하는 캡틴입니다. 자, 오늘은 아까 제 인트로에서 보신 것처럼 모바비에서 컷 편집을 다 하고 트랜지션을 넣을 때 일일이 넣지 않고 한꺼번에 일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 부연적인 설명도 드릴 테니까 오늘 보시고 오바비의 트랜지션에 대해서 다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보통 일반적인 트랜지션은 여기 세 번째 향에 들어가서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선택을 해서 이런 식으로 끌어서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이든 아니든 이렇게 일일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울 일괄 트랜지션을 적용시키고 싶으시면 타임라인 보조창 위에 보시면 이렇게 네모에 화살표 표시 되어 있어서 중복처럼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마우스 컷을 올려보시면 트랜지션 마법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트랜지션 효과창이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을 적용시킬 건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모바비에서 정해주는 이미의 트랜지션을 순서에 상관없이 랜덤으로 모든 클립에 적용을 시키고 싶으시면 이렇게 이미의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시고 여기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클립의 트랜지션이 일괄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트랜지션들이 랜덤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모든 클립에 적용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적용시키고 싶으시면 여기 화살표 표시 보이시죠?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트랜지션의 카테고리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효과 팩을 활용해서 받은 트랜지션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없는 트랜지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장 큰 제목 안에 부수적인 이런 트랜지션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제목을 옆에 눌러보시면 선택만 되는데 그 밑에 있는 부수적인 카테고리들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 칸이 나올 겁니다. 클릭도벨이라는 트랜지션 안에 그린 컬리지 12, 레드 컬리지 12이 트랜지션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클릭도벨이라는 트랜지션을 선택을 하고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여기 있는 네 가지가 임의대로 랜덤으로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이 상태에서도 조금 더 내가 세분화해서 정확하게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 은 옆에 네모 칸에 체크를 해 줍니다. 그러면 은 체크 표시가 되면서 트랜지션 1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레드 컬리지 요거를 딱두 개를 선택을 해서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눌러 보게 되면 이제 이두 개의 트랜지션만 모든 클립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됩니다. 또 만약에 트랜지션을 넣고 싶지 않은 부분,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트랜지션 제거를 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트랜지션을 없애시려면 트랜지션 없음 클릭해 주시고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또 사라질 수도 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는 방식이 있고요. 세 번째로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만 하나만 딱 선택을 해서 모든 클립에 적용을 딱 눌러주게 되면 하나의 트랜지션만 이렇게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클립에 적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원하는 클립에만 적용을 시키고 싶을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 이상의 클립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란색이 선택이 된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세개를 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내가 선택했던 이 상태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의의 트랜지션을 해서 랜덤으로 임의로 넣으셔도 되고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을 다양하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또는 내가 원하는 트랜지션 하나만 이렇게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까 모든 클립에 적용하는 거와 선택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모든 클립 적용칸에 오셔서 오른쪽에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이 부분을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선택한 클립에 적용하기가 나옵니다. 이 부분을 탁 눌러주시면 이제 내가 선택한 클립에만 선택한 트랜지션이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적용을 시킨 상태에서 트랜지션 길이를 이렇게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리고 또 추가로 트랜지션 자체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해서 그냥 제거를 하시던가 또는 모든 트랜지션을 제거를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길이도 이렇게 늘리실 수 있고요. 클립의 길이와 트랜지션 길이에 맞춰서 늘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늘어나진 않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트랜지션 속성을 누르게 되면 각 트랜지션마다 속성이 조금씩 다르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트랜지션에 적용 눌러 가지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 속성이 모든 트랜지션에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본복과 복원을 이렇게 눌러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다른 트랜지션을 누르게 되면 트랜지션 속성을 했을 때 조금 더 다른 속성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면 크게 별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물음표를 눌렀을 때 설명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다듬은 콘텐츠를 눌러서 재생한다고 해봤을 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만약에 트랜지션이 되면서 오디오 소리가 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오디오를 이렇게 소리를 끄셔도 되지만, 그럴 때 이제 정지 프레임을 해가지고, 아, 알아가시길, 이렇게 소리를 빼고 싶을 때는 정지 프레임을 사용한다는 거. 이 정도 차이 밖에 없고요. 그때그때 그때 여러분들이 눌러서 속성을 선택을 해서 보시면서 적용되는 거에 맞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슬로우 모션 같은 경우에는 적용을 하고 재생을 했을 때, 아,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트랜지션은 적용되지만 화면 자체가 슬로우모션처럼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모든 트랜지션의 적용을딱 눌러주게 되면 이 속성이 다 적용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트랜지션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렸고 이 트랜지션 효과를 넣었을 때 나오는 여기 포토클립과 이동및 확대를 한번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포토클립 길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포토 사진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바비에 나와 있는 사진들을 임의로 세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트랜지션 효과에 들어가셔서 이 포토 클립의 길이를 조절하는 겁니다. 5초 정도를 조절했다고 하고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포토의 클립의 길이를 저절로 내가 몇 초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사진에도 똑같이 트랜지션을 이렇게 적용시키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길이도 같이 맞추게 되는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동 및 확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진에서 이동 및 확대 기능을 적용을 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모든 클립에 적용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때도 랜덤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동 및 확대, 뭐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런 부분들을 랜덤으로 키프레임을 적용을 시켜주는 거고요. 이때 생성된 이동 및 확대 키프레임을 수동으로 변경할 수도 있는 겁니다. 추가해서 이렇게 확대효과를 넣으실 수도 있고요. 또는 키프레임 위치를 변경을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절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모바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트랜지션 속성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